네. 그래서 이게 다 그냥 와, 텍스트. 그렇네. 네, 그냥, 음, 들어가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달라, 스트마스 예, 요 맞습니다, 다 거예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네이런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 샘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분은요 바로 대학생 때부터 파워포인트 강의를 하셨었고 지금은 어떠한 직장인이 되셔서 파워포인트를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계시는 제주군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오오. 내가 드디어 여기 나왔다. <웃음> 저희가 인연이 또 깊습니다. 전에 <웃음> 사실 파워포인트를 대학생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파워포인트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때 파워포인트를 시작을 해서 다시 8년 동안 파워포인트 강사를 했어요. 음. 지금 개발자와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이제 기획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꼭좀 나와 달라고 부탁을 해서. <웃음> 요즘에 파워포인트 어떻게 쓰고 계세요? 제가 실제로 강사를 할 때는 되게 섹시하게 만들어라라는 <웃음> 말을 많이 했어요. 섹시하게 만드는 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요? <웃음> 섹시하다의 이제 기준이 많은 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심플하지만 가독성, 빠르게. 만드는 것들을 섹시하게 라고 음. 표현을 했어요 음. 실제로 기업에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기획자로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이제 UX, UI 디자인을 음. 이제 제안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많이 쓰는데 그때는 이제 개발자들에게 아, 이런 걸 만들어주세요 라는 대략의 틀을 만들어야 돼요 음.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파워포인트와 실제로 혐업 툴인 노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음. 지금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보면 완성된 파워포인트가 거의 없어요. 음. 그래서 지금의 그때 피드백 이제 피드백을 전달을 하고 기획에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정도 파워포인트로 만든거를 또 노션에 업로드를 해서 노션 페이지를 공유한다던지 그렇죠. 어, 이런식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최근에 만드는 파워포인트를 보면 디자인적으로 확 눈에 띄진 않지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문서로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또는 예전에 어떤걸 만들었었는지 한번 좀 공유해주실 좀 좀수 있을까요? 아 너무 좋죠 과거에 화려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자료를 찾다보니까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아, 예, 아. 자료들이 아, 내가 네. 저렇게 만들었구나 었 그래요. 아, 과거에 이게 흑역사들. <웃음> <웃음> 벌써 음. 표지부터 화려해요. 어... 나중에 뒤에 보시면 네. 하나도 이런 게 없습니다. 때를 만들 때는 표지들을 이렇게 이미지를 쓰고 그리고 약간 지금 어,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는데 뒤에 되게 디테일한 이런 네모 아이고, 네모 도형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선도 있고 되게 이런 좀 화려함에 좀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바디 페이지들도 보면 막 색깔들이나 약간 구조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어 이런 것도 되게 네. 화려하네요. 실제로 이런 것도 되게 화려하게 음. 썼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색색별로 음. 막 이렇게 만들었고 막 하나를 쓰더라도 이렇게 게되 디테일을 되게 <웃음>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때 제가 강의했던 강의안들이에요 일단 막, 막 핑크핑크하고 약간 이미지 하나하나를 쓸 때도 굉장히 이런 디테일한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썼고 음. 뭔가 이미지에서만 봐도 약간 느낌들이 굉장히 화려함이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렇죠. 우와. 아 이거는 실제로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전에 이제 네. 썼던 자료들인데 강의 자료를 좀 썼던 거예요 음 예,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든 거는 아니었고 이런식으로 활용하면 사실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쓰게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렇죠그이 시간 동안 이제 사, 어, 피터가 할 말이 너무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나오는 동안 하지만 요런거 스마트폰 막 돌아가고 참고로 지금 이걸 보시면 이게 애니메이션 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시면. 예 미친 놈이죠. 예 이게 다, 아, 다 그림이에요. 이게 다 그림이고요. 하나씩 할때다딴 거예요. 예. 이상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화려한 걸 엄청 좋아했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요즘에 네. 만드는 거는 어떤 식으로 많이 만드세요? 네. 제가 지금 청소년 진로교육 기업에 있다 보니까 IT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지금 벌써 표지부터 지금 보이죠? 아... 요거면 돼요 그냥 딱 요거면 되네요 네 그냥 요거면 되고요 느낌을 보면 뭐 프로젝트 딱 그냥 개요 개발 내용, 음. 뭐 일정 그렇죠. 프로세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들어가고 그냥 이게 이제 메뉴 음. 버튼들이 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논리구조가 되어 있나 이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 보여줘요 이걸 슬라이드 쇼로 조금 보여드리면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그냥 다 그린 거예요 도형들과 그냥 텍스트들로 실제로 음. UI를 이렇게 어, 구현을 해달라인데 음. 지금 이 상태가 디자인이 아무것도 안된 거고요 네. 그냥 위치에다 그냥 텍스트만 쓴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 색깔도 딱딱 이거밖에 없죠 개발자한테 전달할 때는 이제 주요 내용이 그림이 대략 이런 위치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서스 c 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데스크립션을 실제로 써요 이런 식으로 기능이 됐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이런 위치들을 만드는데 지금 여기 들어간 것 중에 이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그냥 다 도형과 텍스트로만 들어가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맞습니다. 직접 다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거다 그냥 일반 그냥 도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다 그냥 텍스트구요 네, 그냥 사실 뭐별게 없어요. 음 그냥 도형에 그냥 텍스트 써놓고 이것도 다 도형이거든요. 도형에 그림자 넣는 건데 되게 뭔가 진짜 실제로 디자인한 것 같은 음,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뭔가 꼭 진짜 일러스트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로 다 디자인적인 부분을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충분히 음. 저는 도형과 텍스트 그리고 색만으로도 주요 포인트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어차피... 그냥 아무거나 캡처를 떠온 거죠 이런 그렇죠, 그렇죠. 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그렇죠. 느낌이니까 음.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다 그냥 도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누르면 어떤 게 떴으면 좋겠다. 아 요런 느낌이고요. 아 이런 걸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떴으면 좋겠다. 음 예, 약간 요런 느낌이고 이것도 거예요. 다 파워포인트예요. 이것도 있어. 다 파워포인트예요. 지금 아무것도 깡이다. 없어요. 다 파워포인트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파워포인트예요. 요, 요런 것도 다, 다 파워포인트로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헐. 이거 다 도형이고요. <웃음> <웃음> 이거 다 도형이에요. <웃음> 네, 다 도형이에요. 이거, 이상이다. 네, 이거 다 도형이에요. 이거 다 사비베 도형에 가보시면. 네. 이런 도형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다 만든 거라 가지고요. 네. 대박이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드는데 한 페이지다 솔직히 진짜 한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그냥 다 붙여 놓게 바바바바 붙여 놓게 하고 내용 쓰고. 진짜 1분씩밖에 안 걸린대요. 음 이것도 다 도형 그냥 텍스트. 야. 네, 그랬던 진짜 신기하다.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개발자들에게 기획서를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것만 봐도 파워포인트를 얼마나 잘 다루시는지 아시겠죠? 아 확실히 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섹시하게가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음. 일단 빠르게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음. 그리고 도형과 텍스트만으로도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음. 이두 가지가 지금 딱 여기에 들어가는 전부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장점이 생길까요? 직장인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내용인데 우린 파워포인트를 만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업무가 내려와서 이걸 파워, 뭐 기획서 작성해, 제안서 작성해 이러면 디자인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고요. 그냥 그 빨리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 되게 급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거를 표현할 시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빨리 만드는 방법을 알,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단축키 음. 단축키를 잘쓸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음.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 삽입되어 있는 도형 요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정도만 알아도 음. 3시간 걸릴 거 진짜 30분 만에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은 지금부터는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실제 팁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형을 정말 많이 쓰는데요 네. 도형을 일단 한번 네모 도형을 그려볼게요 실제로 기업에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거는 엄청 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리드 레이아웃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일단 받아봤을 때아 이거 되게 대충 만든 거네 하면 일단 성의가 없다 라고 그렇죠. 해서 집중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그리드인데요 예를 들면 이 도형이 저는 중앙에 놓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도형을 중앙에 놓는다고 하면 대략 막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막 맞춰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빨간 점이 생기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는 거거든요. 음. 이런 거를 단축키로 할수 있는 게, 사실 여기 지금 이지쌤 같은 경우에 밑에 이렇게 단축키들을 만들어 놨는데, 요게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실제로 기능 중에 지금 딱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요거가 어떤 건지 한번 일단 말씀드려보면 옵션에서 요 기능이 있습니다 개체 가운데 정렬 음. 예, 요게 있고요 개체 가운데 맞춤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두 개를 진짜 많이 사용해요 음.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한다고 하면 보세요 도형을 가운데 맞춰주면 이 좌우 간격 중에 중앙으로 맞춰주게 되고요 음. 가운데 정렬을 누르게 되면 세로에또 중앙을 맞추게 돼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클릭하지 않고 Alt를 눌러보면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Alt 2번과 3번에 이걸 놨둬요 음. 그래서 지금 이지쌤 같은 경우에는 8번과 7, 8번이랑 9번, 네. 네, 9번이네요 그럼 이렇게 예를 들면 그냥 Alt 8 하면 이렇게 눌러지게 되고 9번을 누르면 09 지금 이렇게 눌렀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중앙에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음. 그럼 빨리 빨리 이렇게 눌러서 그냥 중앙에 오는 음.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도형 하나를 옮길 땐 일단 이렇지만 이게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은 개체가 하나인데 제가 텍스트를 한번 써볼게요 제주꾼이라는 텍스트를 써봤고요 네. 요거를 요 위에다가 올려 보려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마우스로 가져오지 않고 아까 말했던 그 단축키를 눌러보면 알트8 가운데 왔고 공구 누르면 중앙으로 딱 오는거죠. 진짜 거죠. 그냥 중앙에 정렬하는 것만큼 엄청 빠르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에 모음 추가만 되어있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필요한데 추가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서 설정도 할수 있고 방금 보신 것처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기타 명령에 가보시면 이쪽 오른쪽에 지금 이미 추가가 되어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왼쪽에 보시면 많이 사용하는 명령 밑에 지금 여기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더블클릭을 하면 지금 있으니까인데 이렇게 음...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움직여주면 바로 바꿀 수가 음...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정말 많이 써요. 저희 나이 때 친구들 보면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부대지정 같은 거를 컨트롤 1, 뭐, i t 뭐 이런 거 굉장히 <웃음> 많이 했었는데요. 그냥 그런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네. 여기에 네. 보면은 이렇게 무료 등록 쿠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뒤쪽에 있는 요 느낌 있잖아요 네. 요런 거아저 느낌 와 이런 이거 뭐 진짜 뭐 선택하는 그런 버튼 느낌인데 어 요거 진짜 잘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요즘에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의 버튼을 보면 흰색 배경에 그냥 주변이 그냥 그림자 효과가 들어간 것처럼 살짝 공중에 떠있는 음. 이 느낌으로 실제로도 개발을 많이 하세요. 음. 자, 일단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네모 도형을 만드는데요. 지금 디테일한 걸잘 보시면 살짝 주변 모서리가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음.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도형을 실제로 그릴 때 보면 이렇게 만드는 게 오른쪽에 붉은 모서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일단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 왼쪽 위에 보면 주황색깔이 하나 떠 있는데 이게 요렇 식으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제 조절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조절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단 배경을 흰색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만들어줬고요. 그러면 지금 테두리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테두리 전에 그림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도형 윤곽선을 일단 잠깐 없애보겠습니다. 음. 어, 도형이 없어졌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바로 밑에 도형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림자에 가보시면 이 그림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저는 오른쪽 아래를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도형이 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놨기 때문에 왼쪽과 위에는 살짝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실제로 도형 윤곽선을 살짝만 보이게끔 여기 흰색 아래에 있는 살짝 도형으로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별로 이것저것 누르는 게 별로 없네요 맞습니다 진짜 뭐 별거 없고요 음. 이렇게 하나 만든 뒤엔 더 쉽습니다 요때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거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컨트롤 누르고 쉬프트를 누른 다음에 복사를 하면 이게 정렬이 된 상태에서 다른 데를 가지라네요 오직 수직 수평으로만 복사가 되고요 밑으로 쭉쭉 복사를 하시면 중식간에 복사가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로 밑으로 쫙 복사를 해 놓은거죠 아까 보니까 이런 포인트 지금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 저는 포인트라서 그냥 P를 쓴 거고요 음... 요 도형의 색깔 뭐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지금 앞에 거랑 똑같이 만들려면 그냥 초록색깔 이렇게 써놓으면 오... 되고 용각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죠? 아, 네.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음. 이게 다도형의 텍스트 쓴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아, 일단 박수 한번. 와. 아, 도움이 되셔야 될 텐데. 아, 그럼요. 충분히 도움됩니다. 아하. 이거. 개발자 분들과 소통하셔야 되는 직장인분들께는 이게 엄청난 팁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걸 구현하려면, 아, 이거 이런 식으로는 말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개발자분들은 진짜 미치시거든요 미치죠 막막 머리잡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어떨 원하는 건데요 이런 대답이 <웃음>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것을 시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만 있다면 업무 효율적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겠다는 걸 이걸 보고서좀 느껴지는 거 같아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이게 너무, 너무너무 좋은 설명 해주셨는데 일단 이렇게까지 설명해주신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 아, 이런 팁들만 아셔도 진짜 시간을 많이 줄이실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지금은 이 스킬밖에 안 알려드렸지만 사실 가지고 계신 스킬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한번 초대를 해서. 아 저는 진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저는. 반응이 어떤지에 따라서. 아 요거 댓글 반응 보고 네. 이제 한번더 출연할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꾼님과 함께 처음으로 콜라보를 해봤는데요. 어,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저,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습 네. 여러분 이지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이렇게 콜라보 시간 맞춰보려고 하고요.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제주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